네번째,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 얼마 후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그 좁은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런 글귀가 써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두서나 차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쳤다. 저기요,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극휼히 여겨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만일 당신께서 저를 극휼히 여겨주신다면 저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실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물어보았다. 여기 헐벗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곳으로 가려면 이 문을 지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신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자 선인은 어, 그럼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꺼이 문을 열어줬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그 사람은 갑자기 크리스천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아, 어, 어, 왜, 왜 이러세요? 어, 크리스천이 어. 묻자 선 c 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큰성 하나가 있거든요. 그의 성주는 바알 a i 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와 그의 부하들은 이 w 을 향해 늘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들은 마귀들인데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냥 다 쏘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거죠 아, 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문지기가 음,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하고 물었다 음, 그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곳으로 왔어요 아또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오면은 장차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실거라고 하더군요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아 이제부터 저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수확을 얻게 되는 셈이네요. 아니, 근데 어째서 당신 혼자만 이곳에 왔어요? 아, 어, 저의 이웃들 어느 누구도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멸망과 진노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했더라고요 그럼 그들 중에서 당신이 여기 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예, 제 아내와 자식들이 맨 처음에 제가 떠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아, 그리고 다음으로 몇몇 그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어서 되돌아오라고 저를 막 불렀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냥 막 여기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럼 당신을 막 뒤떨어오면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유순씨와 고집쟁이라고 하는 그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따라와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집쟁이는 조롱을 퍼부면서 으 갔고 음. 유순씨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었죠 어? 근데 어째서 그는 여기까지 같이 오지 않았어요? 하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낙심의 늪이라는 곳에 빠졌어요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됐거든요 아니, 간신히 그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유순씨는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모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화가 나가지고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 찬 나라는 당신이나 차지해 버리라고 말하면서 고집쟁이를 그냥 이렇게 따라갔고 결국 저 혼자서 이문 앞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아니 천국의 영광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할몇 가지 난관들을 그냥 가치 없는 것들로 치부해버린 거네요 아니 사실 유순씨의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렸지만 저 자신도 역시 그 사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린 건 사실인데 저 역시도 길을 걷는 도중에 만난 세속현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되어가지고 바른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들어섰었으니까요 어, <웃음> 당신도 그 사람 만났군요 <웃음> 그 사람이 합법씨의 도움을 구하면 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웃음> 근데 당신은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건가요? 네 아, 아무튼 저의,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합법씨를 찾아 나서기 위해 갈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서둘러 갔습니다 아, 그런데 합법의 짐 옆에 우뚝 솟은 산이 마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산은요 이제껏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몸이 그 산으로 인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기 전에 나오셨으니까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 제가 그산 앞에 이르러 공경에 처한 채 당황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전도자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됐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제게 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였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영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고 용기가 부족하여 그 산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인 제가 여기까지 와서 어? 당신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크나큰 주님의 은총입니까?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우리는 결코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크리스천씨, 잠깐 저와 함께 이쪽으로 가십시다. 제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 앞을 보세요. 저쪽으로 뻗어있는 좁은 길이 보이나요?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이죠? 당신이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입니다. 아니, 그런데 혹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 같은 건 없습니까? 음 물론 이 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폭이 엄청 넓어요. 그러나 바른 길은 단지 하나뿐이고 매우 좁고 또 곧게 뻗어있는 길이어서 당신은 쉽게 옳고 그른 길을 분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선이에게 그의 등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간청하는 걸 보았다. 그 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선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그냥 참고 그대로 지니고 가세요. 거기에 이르면 당신의 짐은 저절로 당신 등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허리띠를 꼭 동여매고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했다. 선이씨가 다시 일러주길.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고 말해주었다. 크리스천이 선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선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무사히 성공하길 기원해주었다.